일단 시작할게요. 그러면 음.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아까 한 얘기가 너무 어둡나요? 사람들이 너희가 말하는 청년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. 주변에는 맞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. 아, 청년 실업 문제는 중요하냐? 노인 빈곤도 중요하고, 기정기적 문제도 중요하고. 다 중요한데 왜 청년 실업 문제만 그렇게 특별하게 특별하게 얘기해야 되냐? 혼대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멸종 위기에 놓일 정도로 청년들의 분노 던 적이 있었는가? 많은 친구들이 기계적 중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나는 있구나. 중립을 지키게 의견을 정확히 피력하며 나쁜 사람이 되는 느낌? 너는 왜 이렇게 징징징징징 징 칭칭 거리냐? 자꾸 누가 더 불쌍한지를 반지하에 네. 살고 있고요. 창문이 손바닥 오, 어, 그래? 너래너 너무 어렵구나. 조금씩 화가 나요. 그래서 이것은 뭐,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 것이냐? 뭐,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찾아보려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,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일단 시작할게요 그러면 네.